얼굴이 음... 빨개 가만있어 나도 뭐, 조를 주는 거야 음... 술을 음... 먹어? 야 이거 벌써 또 주고 있네 잠에 취했어 음... 목소리가 술을 먹냐 나 이제 좀쌩쌩하다고 진짜 술 마시는 거봐 아, 조리가 네. 술마셔는 돼? 이제 좀쌩쌩해질 시간이지 어뭐 어떤 거지고어 이게 좀 낫네 냥아 응. 응? 네? 있어. 예 사장님 이아왜 음. 어.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예,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게 음식이좀 어, 음식이 남는데 음식이 네. 이거 좀 먹어. 아, 우리 사장님 최고. 아, 근데 음식이 어. 좀거시기하긴한데 아, 예. 네. 예. 네. 아, 사장님 최고지. 고자도 없어. 어떻게 양고기 줄래? 네가 제일 싫어하거든. 강한테보라고 하지 마.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때 말 걸지도 있을까? 그때 생 림리면서럽게신하라 아, 응. 그래! 얘들아 거시기 좀 조용히 좀해 주문 안되잖아 이거 주문 빨리 하나. 받고 문 닫아야 되거든? 어나 퇴근해야 된단 말이야 퇴근해. 그러게 밥 줘봐 어, 장이 뭐 줄까? 음, 퇴근해야 퇴근 되는데 초코 양고기 음 좋아 어, 맛있는데 민트초코 양고기 이번에 별의좀쭉 음. 먹었어? 별을 다 먹었네 아나 그거 아직 안 먹었다? 클레버로데 뭐야? 얼마야? 야너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뭐야 뭐야? 이거 잘, 잘 먹어야지 고마워 맛있게 먹어 잘 먹을게 응 이제 손소 이제 마을에 올수 있는 사람은 다온것 같아 얘들아 내가 뭘퇴줄 알아? 쉬고 싶으면 저기 테이블에 가자 서쉬 뭐? 어, 아유 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퇴근할게요 아, 네. 아, 쉬쉬 아, 아니야 얘들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거야 또 아니 아니야 산타님이 밖으로 나가는 문으로 나가면 돼 산타님이 다니는 문으로 나간다고? 뭔 소리야 얘네 갑자기? 확실히 나갈 수 있는 거야? 아유 진짜 음. 진짜 야나 집에 갈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썬드님은 그 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다녀오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나갔다 올수 있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귄이 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긴지. 아니 어차피 저 양이도 집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 김에 바깥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러 가자는 거지. 너희는 가보고 싶지 않아? <웃음> 나 완전 가고 싶어. 나도 이 마을을 나가겠다는 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응, 진심이야. 나그 규칙 위반이야. 산타님이 금지하신 일이라고. 그래, 그래, 나쁜 일이야. 그게 나쁜 일이라고? 그치, 산타님이 하지 말라고 한걸 하는 게 나쁜 일이지. 아, 니 야, 산타님 지금 계시지도 않은데 그냥 한번 갔다 오자나 진짜 궁금해. 아, 맞아, 맞아,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무 서서 싫어. 바깥 세상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산타님이 바깥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건 우리가 선물을 만드는데 더 집중하라는 뜻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산타님의 초보지 때문에 공장도 안 돌아가잖아. 대체 왜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규칙 위반이라고 했잖아. 아, 그리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그 문은 산타님만 이용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요정들은 이용 못해. 산타님만 이용할 수 있고 해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그 문을 우리 같은 요정들이 사용했다가는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건 그치. 해보기 전까지 음... 모르는 거지. 무서운 거.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위험하다고? 그치, 그럼 위험하지. 아니, 근데 쟤양이도 밖에서 왔잖아. 응, 응. 그럼 쟤는 뭐야? 그래, 냥이야. 네가 바깥 세상 얘기 좀 해줘봐. 바깥 이게 위험해. 밖에 뭐 별로 아니야. 뭔디 확실한 거는 여기보다... 에이, 여기보다 맛있는 게 많다는 거지. 아, 여기 맛있는 데 얼마나 아, 많은데 여기가... 더 많은 여같가여기니까나가도괜가을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밖에 맛있는 게뭐가 있는데? 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지여 개장? 그래. 그 아나 어, 그런 거 처음 들어보던데. 아 어, 근데 그 개장이라는 거장이랑 어.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 응. 뭔가 이상한 확신 이름만 들어도 완전 밥도둑일 것 같은데, 그이 <웃음> 얘들아? <웃음> 완전 완전 <웃음> 완전 완전. <웃음> 아 진짜 먹어보고 싶다. 나도. <웃음> <웃음> 뭐 나가게 되면은 <웃음> 너네도 뭐뭐한 딱지씩 할수 있게 해줄게 내가 어, 에 내가 힘써보지. <웃음> 그래, 어차피 양이가 돌아가는 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기도 하고 일단 양이가 살던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위험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응? 야야, 쟤가 그냥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 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우리 꼬시는 걸 수도 있어 저 고양이 말은 믿으면 안돼 맞아 맞아 거짓말일 수도 있어 어? 아니 근데 애초에 우리를 위험하게 할 거면 진작에 마을을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 얘는 어, 맞아, 맞아. 키도 크고 우리보다 힘도 훨씬 센데?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 근데... 어. 그래! 그래! 내가 맘만 먹으면 얘는 지금 혼자니까 당연히 여기서 신중하게 행동하겠지 그치 그치 팽이 말도 에이, 맞긴 해아 응. 팽이야 근데 지금 양이 너네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너네 집에 그렇게 위험한 애를 데리고 있어도 되겠어? 맞아. 그래! 쉬, 그래! 야 팽아! 너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쉬, 너 뭐하네 아, 진짜! 더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렇겠지. 때문에 <웃음> 참, 나돈 때문이야? 참, 나 참. 나 아니, 아니, 아니, 안타깝다. 안안안 그, 제가 말하는 거 보면은, 밖에도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지. 아, 맞아, 나도. 난 좋은 나도.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아, 아니, 맞아, 아니, 아니, 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저렇게 멍청해 보이는 애 말은 안 믿을 거야. 아, 맞아? 유 아, 말하는 거다 아, 멍청해 보이지. 맞아. 아니, 근데, 맞아, 야, 맞아. 솔직히 터놓고 말해봐. 여기도 완전히 좋기만 한것 아니잖아. 아, 무슨 소리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밥도 줘 재워주지 이런 데가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아. 맞아 난이 말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 그럼 그럼 음, 음. 개인시간도 거의 없고 맨날 공장에서 쭉 치고 살아야 되고 종치고 자야 되고 그런 생활이 얼마나 건강한 생활인데 그래 너도 제때 좀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르르 건강해지는 르르 거야 르르 르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잖아 거뭐몸 몰라 안 들려 들려 아. 아 얘들아 얘들아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바깥세, 바깥세상만 살짝 내다보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마치 근데... 놀러 가는 것처럼 그치 그치 그치 진짜? 무슨 리야 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어, 믿지 못하겠는데... 아유, 됐어 얘들아 그만 싸우자 우리 이렇게 싸울 일 아니잖아 응? 아니 근데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아니 궁금하잖아 자기 말대로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 음? 음, 음. 맞아 맞아 아니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나도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기서 뭔가 바뀌는 건 원치 않아.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규율을 어겼다가 새로 오신 산타님이 그걸 알게 되신다면 어... 어, 아좀 무서운 것 같아. 그런 얘기 넘어가면 안 돼. 산타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얘들아 아니 모르게 하면 되지. 야 맞아, 맞아. 봐봐. 이렇게 몰래 갔다가 아니 또 말도 수지야. 안 돼. 다시 몰래 돌아와가지고, 어, 이렇게 다시 여기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니왜안 돼? 맞아, 맞아. 아유, 맞지, 맞지. 네. 응? 맞아. 아니... 아니, 뭐 산타가 그렇게 무서워? 갔다 오면 되지. 왜... 왜 자꾸 안 된다는겨? 무서운 분이긴 하지 야 너희 산타님 안 계신다고 너무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맞아. 산타님은 무섭기도 하지만 무척 자애로운 분이시라고 그렇지그렇지 컷도 그래 응. 음. 근데 지금 산타는 뒤졌다며 응. 근데 꼭그 새로운 산타님이 산타 산타 오실 ]인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근데 잠깐 봐봐 그러면 새로운 산타는 나가는 걸 허락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응. 어, 진짜 음. 새로운 산타님이 오셔야지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음. 지금 산타는 뒤졌고 새 산타는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아이, 죄행좀 했다. 아무튼 지금 산타가 없잖아. 너네 마을에, 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을에 있는 너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너네 집이고, 너네 마을이고, 너네가 주인인 거 아니야? 벌써 벌써 내 말이 그맞 맞아, 맞아. 야, 뭔 소리야? 잊지 마. 연면이 마을의 주인은 산타님이셔. 우리가 아니라고. 맞아, 맞아!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무모해. 그치 아, 무서서 그럼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건 어때? 어, 그럴까? 가자 가자. 응. 어, 아이고. 가자? 우리끼리 가자. 가봐라 내가 산타님한테 <웃음> 다 이룰 거야. 그래 그래 <웃음> 잘한다 잘한다. 탱아 <웃음> 아니 너 진짜 의리였다나 이게 뭐해어 <웃음> 이걸 어떻게 이를 생각래 해. 어? 너무 한다 진짜 한다고? 너무해. 응. 우리 친구 아니야? 지금 규칙을 어기자고 하는 건 너희야 누가 그치? 진짜 너가 한 건데 너희 그래. 때문에 벌 받게 되면 책임질 거야 맞아 어야 어, 너네 규칙을 어기면 산타가 벌을 주나 보지 무슨 벌을 주는데 그치. 아 식구가 더줄어질지도 몰라요 맞아 그을 어긴 맞아. 요정들은 벌을 받는 게 산타 마을의 규칙이야 별의 정수랑 별 조각을 일주일 동안 감봉하고 여러 번 규칙을 어기게 되면 감봉이 더 오랜 기간 적용될 거야. 별 조각인가 뭔가는 아까 그 돈이던데 그러면은 그뭔 정수? 그건 뭐야? 응... 잘 모르겠구나. 우리 요정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별의 정수를 계속 섭취해야 해. 맞아. 아, 맞아 맞아. 뭐밥 같은 건가? 아니 근데 그러면 말안 듣는다고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단 말이야? 그 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야, 이거 학대 아니야? 밥을 안 주는 건 학대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대, 학 학대, 학대, 야 존나 괴롭히는 거지 어?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맨날 맨날 책상 앞에 어? 안 쳐두고 맨날 존나 어버지 경쟁자만 존나게 시키는 거야 어, 응? 그게 괴렇게는 거지 오, 오, 진짜 뭐야지 네. 음, 뭐야? 괴롭힌다니 네. 그게 뭔 소리냐 산타님은 우리가 풍족히 살수 있게 모든 걸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야 말 조심히 해아씨야말안돼 <웃음> 아, 그거, 우리가 산타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그래, 어, 평소에 말만 잘 들으면 잘 해주신다고.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말잘 듣는 팽이랑 나는 어, 별조각을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많이 받아.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겠어요. 야부러워 하지 말고 너도 산타님 말이나 잘 들어. 어, 저, 저, 지가 거지 아니라 일할 요 몽땡이나 치고 그렇게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또 별도하는 그림 그리면서 시간 낭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고양이 꼴 나기 싫으면 너희 둘다 제발 일좀 열심히 해. 맨날 제작이랑 포장 밀린다고 산타지부에서 난리도 아니야. 야야야뭐저 고양이 꼴 내가 어때서. 고양이 너 빠져 그래 너 빠져 <웃음> 아 진짜 너희들 정말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어?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비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여튼 말이 자꾸 새어나가는데 나는 장이 제가 하는 말못 믿겠어 아니 요태 잘 대화해놓고 갑자기 왜못 믿겠대? 장애가 왜? 너도 며칠 지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맞아, 그건 맞아, 맞아. 내가 요구적인 게 있어서 그럴 거야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맨날 공장 된다. 기계 접수부용품 망가진 거 고치러 다니고 내가 맞아.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해? 맞아. 근데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너 산타님 추도식에 늦었잖아 아, 맞아 그건... 맞아 내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아, 아우 니네 진짜 너무한다. 야, 그냥 장이한 번만 믿어보자. 아니 솔직히 우리 마을에서 기계 제일 잘 만지는 게장이인데다 생각이 있겠지. <웃음> 아니 이거 믿고 말고 문제가 아니야. 너무 맞아. 위험하다고. 그래. 그래 에이. 너무 위험하고 뒷일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어쩌면 지금 우리 생활이 통째로 다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에 저기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평생 살아온 거야? 한 번도 안 나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한번 건데. 어허. 야, 여기 진짜 아름답지 않아? 여기만한 마을이 어디 있어? 맞아. 아니 뭐 예쁘긴 한데 마을이 뭐 근데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가보고 싶지 않아? 가보고 싶기는 해. 이게 왜 오, 가는 거지? 여기가 좋은데. 그래, 그런 데 있는지도 몰랐기도 하고 아니, 알았더라도 난 지금도 여기서 피곤하고 힘든데, 굳이? 응? 여기 되게 살기 좋은 데 아니었어? 혹왜 피곤하고 힘든 건데? 아니,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야행성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마을의 규칙에 따라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들끼리 싸우게 하고 말이야. 저 머리 아파 죽겠다니까. 나는 맞아. 아, 뭐. 아니, 그러면 그런... 너한테 안 맞는 규칙이 없는 곳에서 너한테 맞는 규칙이 있는데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 <웃음> 거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웃음> 소리야. 그런 곳이 있다고? 진짜 거짓말쟁인가 봐. 야! 생긴 것부터 갔어 그래. 저... 보럼뭐 하면 별로 씨. 하고 싶지 않아? 음. 응. 참야 전화... 그러면 장희는 나가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야?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건가? 다 소금이 아, 아... 때문일 거야. 소금이가 난? 원래 진짜 상상을 잘하거든. 맞아. 난, 아니야 소금이 때문만은 아니야. 나도 어... 원래 한번 바깥 세상을 나가보고 싶었다고. 아니, 내 상상이 뭐 어때서? 야, 너 맨날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잖아. <웃음> 산타님이 바깥세상은 아주아주 아주 위험하다고 했는데 말이야. 맞아, 맞아. 아~ 이제 알겠다. 너, 너, 너, 그래서 내가 두는 그림을 집에 안 거는구나. 어? 진짜? 내가 아, 막 바깥세상 그림을? 어? 아,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를 그려가지고 때려? 선물해줬는데, 너 집에 한 번도 건걸본 적이 없어. 내가 야야, 야, 너 그렇게 팽이한테 뭐라 하지 마. 솔직히 니네 그림, 그거! 못생기고 흉측한 걸 어디다 거냐? 아 <웃음> <웃음> 네. 진짜 너무 심 예술의 예자도 모르면 빠져 네, 그치 빼옹아? 뭐... 빼옹이가 아... 내 어...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그치! 소금이 빼옹이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소금이 완전 천재야 응. 아유야 <웃음> 쟤쟤 말 더듬는다 그렇지? 아유 맞아 그림 천재야 야 진짜 아니 근데 너 그림을 그린다고? 응! 음 무슨 그림 그리는데? 나도 궁금하네? 뭐 거품할까? 그냥 우리 마을 요정들 그려주기도 하고 바깥 세상도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야 아, 어쩐지, 어쩐지 얘가 약간 어 약간 좀 커스텀한 것도 그렇고 약간 좀어뭐거시기가좀 있어 보이더라. 그치, 나중에 나도 그림 한번 볼수 있을까? 그래, 내가 좀 봐봐. 맞아, 맞아. 에이. 아이 참나. 참나 원. 난. 원해가 아무리 반대해도 밖에 꼭나가봐야겠어어 그럼 네, 나도, 나도 갈저 거야. 소리야. 응. 나도 아, 갈 거야. 셀카 안 했어? 나도 갈래. 어 음. 나도 갈래. 어, 응. 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어, 안 됐다. 어, 고양이가또 갈싸. 나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갑자 갑자. 아 너무 신나. 집에. 응, 응. 아, 가자 가자 가자. 야야야 나가보자 나가보자. 야, 아까부터 막고야야 뭐? 어? 뭐가 안 위험하다는 위험. 거야? 어?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나가보면 되지. 어. 야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야 뭐야? 선장님이야 뭐야? 어. 누가 뭐야?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 시간인데. 그래 버튼데 세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집에 다 들어가는지 볼 거야. 집에 갈 시간이야 양아. 뭐 어, 훈정님야 이 뭐야 뭐야 여기 학교야 뭐야 왜 종이 올려 뭐야? 양아 양아. 왜왜 왜? 왜? 일당 받아가야지. 아 맞다 맞다 돈 주세요 사장님. 다뭘 아, 보고 있어? 너는 집에 가 빨리. 어, 빨리 안 가. 아 네네네 예예예 예예 예 주실게 예,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빨리 가. 얘들아 빨리 가.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아유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할요 사장님, 어, 사장님. 어,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아, 좋아 애들아 다 조식에서 어, 들어가고 어, 들어야야 어, 고만 첫 어, 싸워 어. 고만 첫 어. 싸워 야, 아유 야, 진짜 야, 나, 나, 나, 너, 빨리 와 어, 아이 정말 참나 원 무서워 죽겄네 아주 그냥 조만한 것들이 <웃음> 음. 아유 얘기했더니 더 지치고 졸리다 집에 가면 드디어 태업 빼는 시간이네 아 다행이다 나도 빨리 가서 태업 빼고 운동 한탕 끼고 자야겠다 야 너네 이거 탈부착이야? 졸라 웃기네 응? 맞다 맞다 아까 제 저거 끼더라 야 집에서도 맨날 운동을 해야지 너 그렇게 어?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안돼 그건 맞지 아, 이또 헬창헬창 하는 소리 봐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강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야 아, 난 집에 들어간다 이 가지 이상한 데세지 않는지 야 가지라니 가지냥 빨리 와 빨리 들어가 잘가 <웃음> 진짜 씨 야야야 야, 야, 나 이거 벗을래 씨야 어디갔어? 씨. 야, 어디 갔어? 빨리 와야 돼 어? 야 내가 너보다 다리 길거든 어휴 이거 집 꼬라지 좀 봐라 야 이거 청소 아직도 안 불렀어? 이거 인테리어 없자 없어 여기? 너가 부숬잖아 아니 무슨 건 나지만 이거 인테리어 없자 없냐고 여긴 무슨 일하는 애들도 없나고 잠 잠시 자어? 아유 인테리어 없자 빨리 불러 뭐야 이게 아휴 아휴 아휴 나는 거실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피곤할텐데 미리 자둬 아안 아, 피곤한데 아니 잘 자냥아 어 그래 강제 취침이니 이거? 아니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종이 올렸을때꼭 자야 돼? 당연하지 종이 올리면 항상 우리 같은 요정들은 <웃음> 집에 들어가서 자야 돼 아휴 밖에 나가면 안 돼? No. 안돼 절대 안돼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나가면 혼날 거야 누구한테 혼나는데? S 설록이한테? 설록이 이길 것 같으면 어떡하는데? 넌 no. 절대 못 이길걸? 에? 절대 못 이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씨. 아직 안록봤는데 설록이 아까 약간... 하는 말 못들었어? 헬스 엄청 한다잖아 아룩이 헬창인데 키는 내가 더 크잖아 걔가 힘이 얼마나 센데 얼른 들어가서 자에 진짜 씨에아야나 이렇게 일찍 잠 안오는데 먹을 거라도 주면 안 돼? 안돼아 먹을 거 좀만 줘 배불러야 잠을 자지 아유, 호떡 하나 줄게 그래 <웃음> 간다 간다 No. 문이 안 열려 여기는 왜? 어? 화장실인 것 같은데 나 화장실 no. 못들어가겠끔 막아놓는 no. 거야? 너무 안 해지? 응? 결계인가? 빨리 자 아이 들렸어? 아 잠. 아 진짜 잠안 오는데 아 짱나네 호떡이나 하나 먹고 빨리 잡시다. 아 주, 장나네, 진짜 짱나네 진짜. 아잠안 오는데 아 짱나 진짜. 아, 아 진짜. 아, 잠도 안 오는데 자꾸 잘해. 아, 진짜. 아이, 물이 뭐, 이딴 있단 말이다, 있아이 진짜 짜증나네, 진짜. 에, 어, 잘못 놓었다 응. 에. 에, 참나. 자자, 자, 자. 어, 들어워서 잔다. 들어워서 에휴, 들어워서 잔다. 야, 팽이야. 나 잔다. 진짜 잔다. 그래. 잘 자. 그래. 씨. 잔다. 진짜 잔다. 들어오서 잔다. 들어다 안녕. 팽이도 안녕.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땡땡이들도 안녕. 키킥나 잔다. 안 자고 싶은데 사실. 아안 자고 싶은데 꼭 자야 되나?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나? 오 우리 야 밖에서 무서운 소리 나는데? 어야 자자 자자 자어 아니 들어서 잡니다 들어서 잘게요 네 들어서 자고 야 팽이야 나 진짜 잔다 아니 쟤는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잔다 진짜 잔다 쉿 진짜 잔다 내일 봐 진짜 잔다 그래 쉿 잡네 잡나 치 잡나 팽이 소원 양이가 제발 자기 에이, 참나, 더럽다, 더어워 에이, 잡니다, 잡니다. 응.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잠이 들게 되는데, 스르륵, 킥킥. 킥킥킥. 잠들고 일어나서 냥이가 그 다음날 보게 될 풍경은 무엇일런지 두둥팍. 킥킥. 여러분, 안녕. 잡니다. 자면서 저는 냥바입니다. 잡니다. 킥킥. 아, 나랑 자기 싫어서 거실에서 일반 들고 아니냐고?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다. 난 잔다. 안녕 키키